영화 속에 등장했던 최초의 강시는 1979년에 만들어진 영화 모산강시권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강시가 메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인공이 모산강시권이라는 엽기발랄한 무술로 악당들을 후려갈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둔 지극히 평범한 무술영화였더랬습니다. 하지만 이후 홍금보가 제작, 연출, 주연을 맡았던 영화 귀타기가 등장하게 되면서 무협 액션 장르에 호러와 코미디가 적절히 믹스된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인 장대담은 바람난 아내와 그녀의 정부 그리고 그들의 뒤를 봐주는 사악한 도사에 맞서 싸우며 아주 다양성이라는 것이 차고 넘치는 여러가지 살벌한 것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 최악의 흉가라고 불렸던 마가 산장에서 이틀밤을 보내게 된 장대담은 드디어 영화 속 최초의 파이팅 넘치는 강시와 조우를 하게 되는데요. 음습하기 짝이 없는 폐광 마냥 딥한 눈망울에 부적절한 각도로 마중 나와있는 아름다운 앞니 라인을 자랑하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강시의 전형을 최초로 정립시켰던 이 남자. 특히 장대담과의 결투신에서는 정말 유니크함이 샘솟는 독특한 합을 선보이며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강시역을 맡았던 배우가 무려 원표였다고 하네요. 아 어쩐지 대단하죠? 응, 음, 대단하긴 한데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해. 영화 귀타기를 통해 무협 호러 액션의 가능성을 깨닫게 된 홍금보는 이후 본격적으로 강시 영화 제작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강시 영화의 레전드라고 할수 있는 바로 이 영화 강시 선생이 탄생하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흥행으로 인해 이른바 영안도사 시리즈의 시초가 된이 작품은 노란색 도복을 입고 모산술로 강시를 못찌르는 도사의 이미지를 최초로 정립시켰던 작품인데요 바로 이 영화에서 고인정영님이 구숙도사 역할을 맡게 되면서 그 뒤로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게 된 강시 영화의 홍수 속에서도 본인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확립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당시 도사 역할은 그냥 웬만한 건 이분이 다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지금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흥미로운 스토리와 다양한 볼거리, 이색적인 각종 도구와 도수를 사용한 퇴마 액션 등으로 강시영화라는 장르적 기반을 탄탄하게 잡아주며 바람직한 첫 스타트를 끊어주었던 영화 강시 선생의 등장 하지만 강시영화의 진짜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제작한 강시 선생이 예상밖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자 이에 질세라 대만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강시 영화들이 삼령이 널뛰듯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큰 족적을 남겼던 작품을 꼽으라면 바로 이 영화 강시 소자를 들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 TV로 방영된 후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강시 영화 붐을 주도하기 시작했던 이 작품은 이른바 유한도사 시리즈로 알려지며 앞서 소개해드린 강시 선생 시리즈와 쌍벽을 이루는 양대산맥으로 자리잡게 되는데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강시를 무찌르게 한다는 아동 취향저격으로 당시 한일 양국의 수많은 아이들을 푸쳐엔섭하게 만들었더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극중 텐텐 역을 맡았던 유치어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만큼 어마무시했는데요. 특히 일본에서의 인기는 그냥 아이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뭐이 정도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시죠? 참고로 이 작품에서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을 꼽으라면 바로 2 0 5를들수 있겠는데요. 마치 브레이크 댄스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움직임과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았던 2 0 5는 이후 이 시리즈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긴 이것도 계속 나오다보니 뭔가 어느 순간 특이점이 왔었는지 극기야 시리즈 후반에서는 금도 영감님까지 205가 되어 안구를 테러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었죠. 아 이런 모습은 다시 봐도 역시 반갑지가 않네요. 자 이처럼 강시 소자 시리즈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큰 히트를 치게 되자 극기야 일본 TBS 방송국에서는 대만 쪽에 직접 하청을 넣어 드라마를 제작하기에 이르르는데요. 편당 25분 분량으로 총 10편이 제작되어 시리즈의 인기를 견인해 나갔던 이 작품은 국내에서 비디오 3부작으로 발매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바로 그 영화 헬로강시 시리즈였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원작 강시소자 시리즈의 세계관을 베이스로 삼고 있긴 하지만 디테일한 내용이나 설정은 상당히 다른 일종의 외전격인 성격을 띠고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특히 원작에서 유치어가 맡았던 텐튼의 이름이 염염으로 변경되는 등 자잘한 변화들이 눈에 띄는 작품이었습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아동 취향이었던 시리즈가 더욱더 아동틱한 모습으로 변경되면서 솔직히 지금 보면 좀 많이 오그라들 것 같은 장면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요. 정말 아이들의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지금 보시기엔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여기 등장했던 강시들 이름이 막 무적강시, 요괴강시, 박쥐법사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어때요? 이름만 들어도 손가락 발가락이 막오그오을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추억이 많이 서려있는 작품이다 보니 그런 거다 떠나서 그냥 마냥 좋은 기억뿐이네요 한편 전작의 성공에 힘입어 곧바로 속편 제작에 들어가게 된 홍금보 아저씨 이번에는 도굴꾼들로 인해 되살아나게 된 강씨 가족이 현대의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일단 시간적인 배경을 현대로 옮겼다는 점도 그렇고 아빠 엄마 아들로 구성된 강씨의 일가족이 한꺼번에 등장한다는 점 슬랩스틱 코미디를 전면에 내세워 웃음을 강조했다는 점등 지금까지의 강시영화들과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며 역시 본가 시리즈다운 특별함을 보여줬었는데요. 특히 영화 중반에 나왔던 슬로우 모션 결투 시는 역대급 명장면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찰진 재미를 안겨주었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영화에 등장하는 소강시가 그냥 대놓고 이티를 따라하고 있다는 건데요. 뭐 영화를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그냥 강시 버전의 E.T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참고로 이런 강시 가족이 등장했던 영화 중에서는 특히 잔인한 장면이 많은 걸로 유명했던 강시도사라는 작품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강시들은 사람의 피를 빠는 대신 목을 비틀고 다리를 찢고 내장을 뽑는 등의 잔혹한 연출을 보여주며 당시 큰 충격을 안겨주었더랬습니다. 똑같은 강시의 가족을 다루면서도 정말 완전히 다른 느낌을 보여준 두 작품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5만가지 강시 영화들이 미친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강시로는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 영화사들은 점차 특이한 강시들을 선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전부 다 보여드리기란 당연히 불가능한 관계로 몇 가지만 뽑아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텐션 플리즈 영화 일미도인은 임정영이 직접 연출, 주연을 맡았던 작품으로 여기서는 서양의 흡혈귀가 등장하여 임정영과 피튀기는 혈전을 벌이게 됩니다. 서양의 흡혈귀이기 때문에 동양의 도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설정으로 기존의 강시 영화에서는 볼수 없었던 참신한 액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지붕위를 날라다니며 날렵한 액션을 선보이는 임정영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웃음> 참고로 영화 구마 도장에서도 이런 서양의 흡혈귀와 맞붙는 임정영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도사의 목검에 성수를 뿌려서 광선검을 만들고 십자가에 부적을 붙여 광선 십자가를 만든 뒤흡혈귀와 싸우는 재밌는 광경을 볼수 있습니다 와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이번에는 중국 최초의 강시가 등장하는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여기서는 중국의 황제가 불로불사를 꿈꾸며 이것저것 쳐드시다가 약물 중독으로 급사하게 되자 황제의 시신에 황금비치를 입혀 재단에 눕혀놓은 게 그만 달빛을 받아 강시로 변하게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중국 최초의 강시라는 이유로 터벅터벅 걸어다니는 것은 물론 온몸에 비취를 두르고 있어서 강시보다는 미라에 더 가까운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참고로 이 작품에서는 무려 닭강시도 등장하게 됩니다. 아 치킨이 땡기는 밤이네요. 다음은 강시번생 일견 발제에 등장했던 일명 미친개에 물려죽은 미친강시입니다. 말 그대로 미친 개에 물려 죽은 남자가 사악한 도사의 술법으로 인해 미친 강시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머리는 미친놈 산발을 하고 초점 잃은 눈빛으로 발광하는 모습이 참 여러가지 의미로 무서웠더랬습니다. 이런 비주얼이라면 굳이 강시가 아니어도 충분히 무서울 것 같죠? 자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태생부터가 흉물스러운 강시도 있습니다. 무려 썩은 시체에 바퀴벌레를 가득 채워 넣어 흑마술로 되살려낸 강시인데요 처음엔 얼핏 우렘의 2탄에 등장했던 오리발 외계인 정도의 느낌이었지만 이후 머리가 뜯겨 나가면서부터는 정말 지옥에서 온 괴물처럼 돌변하게 됩니다. 와 이거 아마 진짜 벌레였을텐데요. 아, 보고 있는 제가 더 소름이 돋아서 이만 패스해야겠네요. 이번에는 이름부터 감수성 터지는 음악 강시입니다. 미이라를 연구하던 프랑스의 한 과학자가 강시를 훔쳐 뇌실험을 하다 탄생했다는 상당히 글로벌한 설정으로 음악만 들으면 얌전해지는 괴랄한 모습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정작 막판에는 음악이랑 전혀 상관없이 온몸에 장침을 맞고 끔살당하게 됩니다. 음악은 그저 거들 뿐이었네요. 강시 선생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 강시 숙숙에서는 중국 황족의 강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강시들 중에서는 가장 노말한 편이지만 양쪽 눈에 염주알이 박히면서 부터는 세상 유니크한 면상 비주얼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얼핏 눈알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은근히 섹시하게 느껴진 건 나뿐이겠지 뭐 세상 초록초록한 녹색 조명을 받으며 동네 꼬마 아이들을 마구잡이로 유괴해가는 변태 악마의 등장 1988년에 나왔던 유한도사 극장판 해자왕에서는 앞만 봐도 맨몸에 망토랑 갑옷만 두른 것처럼 보이는 악마가 등장합니다. 이 친구는 악마라는 설정에 걸맞게 영화 내내 이 사람 저 사람 몸에 옮겨가면서 비니 액션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봐도 정말 꼴 보기 싫으네요. <웃음> 다음으로 영화 천년귀인에서는 액자 속 사진 안에 갇혀있던 악령들이 사람들을 홀려서 후리고 다닌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령들이 꽤나 살벌하게 그려져 있어서 의외의 공포감을 선사하게 됩니다. 게다가 후반부에서는 액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 싸우는 등 판타지적인 요소도 적절히 가미되어 있어 한층 볼거리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그런가 하면 강시 선생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영환 선생에서는 흑마술을 부리는 마적단의 여두목이 악령이 되어 세상 징그러운 비주얼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분은 앞서 소개해드린 강시 가족에서 엄마 강시로 열연했던 왕옥환이라는 배우이십니다. 정말 이렇게 보니 전혀 느낌이 달라서 못 알아볼 정도인데요. 참고로 강시 선생 4편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다시 출연하게 됩니다. 미스홍콩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일단 믿어야겠네요. 남자를 욕해서 훌려먹는 귀신 얘기가 나온 김에 한분만 더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영화 1미도인 초반 도입부에 등장했던 나무 귀신은 고혹적인 빨간색 옷을 입고 진한 80년대식 미스코리아 화장을 한 얼굴로 남자를 유혹하게 되는데요. 거울에 비춰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자 지랄 발광을 하며 뛰쳐나가더니 곧 불조심 포스터에 나올 것 같은 이모티콘 캐릭터로 변신하여 반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영화 참 볼수록 진국이죠.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자 이처럼 한때 홍콩과 대만 영화계에 한 획을 그으며 엄청난 부흥기를 가졌었던 강시영화는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는데요. 사실 강시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고대 중국 망령이 현대에 나타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설정으로 이는 곧 홍콩 반환을 직전에 앞두고 있던 당시 홍콩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반환이 이루어진 후 아니나 다를까요? 홍콩 영화계는 빠르게 침체되어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2013년에 이러한 상황을 무게감 있게 그려낸 하이브리드 강시 영화가 한편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준호막 감독이 일본의 제작진들과 의기투합하여 만들어낸 당시 리거 모티스였죠. 영화는 강시 영화계의 부흥기를 지내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전소우가 본인 역할로 등장. 지금은 모두 사라져버린 과거의 영광을 안타까워하며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영화 속 대사와 상황들이 실제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요 출연진들 역시 과거 강시영화에서 큰 활약을 펼쳤던 진우, 오요한 종발, 노남광 등이 등장하여 왠지 반가우면서도 뭉클한 느낌을 전해주었더랬네요. <목소리> 참고로 이 작품에서는 배우 오요환이 쌍둥이 귀신이 빙의된 강시 역으로 등장하여 역대급으로 가장 공포스러웠던 강시의 모습을 선보였었는데요. 강시와 싸우면서 팔목이 돌아가 으깨지는 등의 디테일한 묘사까지 등장하며 과거에 코믹했던 강시 영화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보여주었더랬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약 15년 정도의 부기를 가졌던 강시영화를 향한 일종의 헌사처럼 보여지는데요. 저 역시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모로 짠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비록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종종 강시영화가 나와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담아 오늘의 영상을 마쳐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리얼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요겁니다.